엑셀을 종료하신 후에는 액세스를 실행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 위치는 비번호로 된1004 폴더를 저장 위치로 하시고 파일명은 db 언더바 수험자 명으로 감독관이 지시했다고 생각하고 파일명을 주겠습니다 액세스를 실행해 주시고 빈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 비번호로 된 천사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반드시 상단에 천사 비번호로 된 이름이 상단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db-수험자명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천사 폴더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액세스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그대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이름은 고객명, 등급코드, 사용시간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고객명의 왼쪽에 기본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기본키를 눌러주시면 열쇠 모양이 사라지죠. 반드시 기본키는 해제해 주시고 고객명의 데이터 형식은 짧은 텍스트로 해주겠습니다. 등급 코드도 짧은 텍스트를 쓰시면 되는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해주겠습니다. 사용 시간은 숫자로 해주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예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도 바로 만들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테이블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필드 이름은 등급 코드, 등급명, 기본 요금,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요금, 시간당 보너스를 적어 줍니다. 그리고 등급 코드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에 IME 모드를 0 숫자 반자로 해줍니다. 등급명은 기본이 한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기본 요금은 돈이기 때문에 통화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기본 사용 시간은 숫자를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초가 시간당 요금은 돈이기 때문에 통화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당 보너스는 숫자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뭐 요금에 금자가 들어가면 돈이죠. 그 다음 사용시간이나 시간당 보너스는 저희들이 돈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누르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변경없이 테이블 2로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기본키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기본키는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박영철을 입력해주시고, 등급 코드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영어로 바뀝니다. I 입력해주시고, 사용 시간에는 300을 입력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쭉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입력이 끝났으면 닫기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2도 더블 클릭해서 자료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똑같이 영어는 자동으로 영어가 되고 한글은 자동으로 한글이 나오기 때문에 자료 값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는 원 기호가 자동으로 붙어서 나옵니다 8, 0, 0, 0, 0 입력하시면 원기호와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도 다 입력해 주시고 닫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리는 언제 만드냐면 테이블에 없는 내용을 사용할 때 커리를 쓰게 됩니다. 지금 등급 코드는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 있죠. 둘 중에 어떤 걸 쓰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코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객명 고객명은 테이블 1에 있죠. 그 다음에 등급명 테이블 2에 있고 그 다음 기본 사용 시간도 테이블 2에 있고 초과 시간당 요금도 테이블 2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화면에 있는 모든 필드가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 있습니다. 이러면 따로 커리를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조회 화면은 커리 없이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고객명 고객명은 테이블 1에 있죠. 초과 시간 초과 시간은 여기에 초과 시간이 없죠 그러면 초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커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사용시간 사용시간 은 테이블 1에 있고 기본 요금 있고 전화요금 전화요금이 또 없죠 그래서 전화요금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할인 금액 할인 금액도 없네요 할인 금액도 만들어야 되고 청구 금액. 청구 금액도 없네요. 청구 금액. 그래서 초과 시간, 전화 요금, 할인 금액, 청구 금액. 요렇게 네 가지를 쿼리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처리 조건에 보면 초과 시간, 전화 요금, 할인 금액, 청구 금액에 대한 처리 조건이 있습니다. 요렇게 필드를 네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세스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눌러서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탁기 단추를 누르시고 고객명 더블클릭 초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초과 시간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바로 쓰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눌러서 확대 축소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작업하면 글꼴에서 글자 크기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볼수 있습니다. 초과 시간, 콜론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 콜론이 이 왼쪽은 필드명이고, 오른쪽은 그 필드의 수식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초과 시간은 사용 시간, 빼기, 기본 사용 시간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초과 시간이 0 이하일 경우, 초과 시간을 0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if문을 줘야 되죠. x s s 에서는 if문을 i를 앞에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if 가로 여시고 초과 시간이 0 이하라 그랬는데 사용시간 빼기 기본 사용시간이 초과 시간이었죠. 작거나 같으면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 시간이 0 이하이면 콤마를 찍으시면 되죠. 그러면 0으로 값을 설정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시간 빼기 기본 사용시간을 쓰면 됩니다. Ctrl C에서 복사하시고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 닫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값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실 때는 왼쪽에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시면 초과 시간의 값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0이 나오는 애들은 0 이하의 값들이 0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사용 시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전화요금, 콜론, 기본요금, 더하기, 가로 열어주시고, 초과시간, 곱하기, 초과시간당 요금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할인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할인금액 콜론 사용시간 곱하기 시간당 보너스 크기 줄여주시고 청구 금액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화 요금 빼기 할인 금액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없는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고객명 초과 시간 그 다음에 사용 시간인데 저희가 사용 시간을 뺐죠 이제 사용시간을 넣어 주겠습니다 사용시간은 테이블 1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사용시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객명, 초과시간, 사용시간이 여기기 때문에 아래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를 클릭해서 그대로 잡고 땡기시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요금도 없네요 기본 요금도 넣어 주겠습니다 기본 요금도 아래로 가는 하살표일 때 클릭해서 하얀색 하살표일 때 그대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명, 초과시간, 사용시간, 기본요금, 전화요금, 할인금액, 청구금액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주시면 박영철이 여러 명이 나오죠. 이 이유는 조인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등급 코드를 드래그해서 등급 코드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럼 연결선이 생기는데 이게 조인입니다 조인이 되면 아까는 박영철이 4명이 나왔는데 이제 한 명이 나오죠 그래서 테이블1과 테이블2에 일치하는 내용만 나오게 해주는게 조인입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이너 조인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쿼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커리는 커리 1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그럼 커리 1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회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폼 디자인을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에 맞춰 주시면 A4 용지 규격 사이즈와 비슷합니다. 상단에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줄을 바꾸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Enter 키를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테두리를 클릭해주시고 서식 탭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16으로 해주겠습니다.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 크기에 맞게 자동 맞춤이 됩니다. 화면에 중앙 정도로 맞춰주시고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목록 상자를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 코드를 더블클릭 고객명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더 이상 넣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 오름차수는 나중에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열러비는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속 눌러도 되지만 뒤에서 설정할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침을 하겠습니다. 등급 코드를 클릭해서 딜리트로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상자를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속성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해주겠습니다. 오른쪽에 점점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2를 불러오기 위해서 상단에 테이블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 2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등급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요금을 더블클릭 해 주겠습니다 등급 코드를 오름차순 해 주겠습니다 정렬을 클릭하시고 오름차순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겠습니다 조건은 CO와 I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빈칸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성이 박씨라고 했기 때문에 박별을 해주시고 빈셀을 클릭해 주시면 라이크 박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초과 시간당 요금은 100 미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다 100을 적어 주겠습니다. 모두 같은 줄에 있으면 이고 이면서 가 되죠. 그리고 다른 줄에 적어 주시면 이거나가 됩니다 여기서는 전부 이고 이면서 기 때문에 같은 줄에 적어 줬습니다 그리고 조인을 시켜 주셔야 되죠 등급 코드에서 등급 코드로 드래그 해 주시면 자동으로 연결선이 생기는데 이 선이 조인선입니다 기본값이 이너조인이기 때문에 보기에 SQL 보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이너조인이 됩니다. 이제 모든 조건이 완성됐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닫기 예를 눌러주시고 목록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속성 시트를 누르시면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탭에서 열 개수를 5로 해주시면 5개의 열이 표현이 됩니다. 보기 폼보기 하시면 이제 5개의 열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칸이 작아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칸의 너비를 키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폼보기 해주시면 이제는 모두 정상적으로 보이죠. 이제 위에 열 이름이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열 이름에서 아니오를 예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로 해주겠습니다. 닫기를 해주시고 보기에서 폰 보기에서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크롤바가 생기면 위아래 크기나 좌우 크기를 키워서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도록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칸이 좁아서 여기가 글자가 조금 잘리는 경우에도 키워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여기 칸을 조금 더 키워주겠습니다. 보기, 폰보기 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 보기로 돌아가서 상단에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오를 리스트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문으로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회색 조절점을 자꾸 움직이시면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만 잡고 움직이면 둘이 같이 움직이죠 따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회색 조절점을 잡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위아래 크기는 조금 더 키워 주시고 전체를 블럭 씌워서 서식 탭에서 글자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같게 하기 위해서 클릭해 주시고 상단의 홈 탭에서 서식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누르시고 크기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회색 조절점을 조금 내려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를 점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단의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고 선 종류를 파선을 해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하고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를 누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행 원본을 클릭하시면 셀렉트 문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에서는 다운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표를 해주시면 셀렉트문 전체가 와서 붙게 됩니다. 이제 내용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폼 보기 하시면 내용이 보이는데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자는 채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네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선을 선택하시고 옆으로 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개를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정렬 탭에서 크기 공간을 선택하시고 가장 좁은 너비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은 크기가 됩니다 그 다음 선만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탭에 속성 시트에서 형식 탭에서 테두리 두께를 가장 두꺼운 6pt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목록 상자에 바짝 붙여 주겠습니다 오른쪽 끝이 살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신경 쓰이시면 미세하게 크기를 조정해서 맞춰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폼 보기를 누르시면 완성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하러 가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상단에 여백을 줘야 됩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을 60으로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회색 음영이 배경색 처럼 좀 들어가 있죠 없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시고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본문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서식에서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전체를 블럭 씌우신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로 조금 왼쪽으로 당겨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중앙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쇄만 눌러서 나중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닫기를 하시고 폼을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폼 이름은 변경 없이 폼 1로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상단에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커리 1이 선택되면 고객명, 초과시간, 사용시간, 기본요금 전화요금, 할인금액, 청구금액이 순서가 정확하기 때문에 모든 필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처리조건에서 등급명별로 정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등급명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쿼리를 만들 때 등급명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쿼리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맨 오른쪽에 등급명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예를 눌러주시고 다시 만들기 탭에서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드를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다음 등급명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름차수는 고객명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고객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옵션을 클릭하시고 처리 조건에 6번, 7번에 보시면 전화요금, 할인금액, 청구금액의 합과 평균을 산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평균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경계선 20보다 조금 작게 돼 있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A4 용지의 한 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크기를 더 키워서 만드시면 안됩니다. 내용을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요렇게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내용이 오른쪽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제목부터 적어주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크기를 A4용지 크기만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서식 탭을 누르시고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는 16으로 하겠습니다.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머리글의 시작은 고객명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등급명은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고객명을 블럭 씌워서 왼쪽으로 땡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정렬을 누르시고 크기 공간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를 선택하시고 등급명은 아래에 등급명 바닥글에 위치하면 됩니다. 일단 필요없는 내용부터 지우겠습니다.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한줄 전체를 선택할 때는 눈금자에 갖다 대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하살표가 됩니다. 클릭하시면 한줄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합계가 아니라 총평균이기 때문에 글자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썸이 아니라 AVG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블럭 씌워서 딜리트로 지워주시고, 다시 블럭 씌워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옮겨 주겠습니다. 평균은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등급명을 등급명 바닥글 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등급명이 등급명 뒤에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합계를 등급명 뒤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시간을 범위 씌워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주시고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시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요금을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당겨 주신 다음에 가장 넓은 너비에 왼쪽으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블럭을 씌워 주시고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 하시고 크기는 적당히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 청구금액도 범위를 씌우시고 적당히 키워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크기가 변했기 때문에 되돌리기를 해주시고 먼저 왼쪽을 해주시고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과 등급명 머리끌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붙여주시고 파일을 누르시고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페이지에서 1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가 까만색으로 나오면 2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해주시고 여기 크기를 조금 키워주시면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경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페이지 너비보다 크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까만색 단추가 진하게 검정색이 됐죠. 클릭해주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단추가 회색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정확하게 작업이 된 겁니다. 되돌리기로 크기를 줄여 주겠습니다. 총평균을 등급명 합계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총합계는 지우겠습니다. 지금 총합계가 합계가 3개기 때문에 총합계가 3개가 포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씌우시고 지우시면 한 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잘린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고 잘린 곳 없이 잘 나왔는데 원화기호가 빠졌고 바깥에 테두리선이 있고 회색 음영이 있죠 한번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보고서 머리글을 클릭하시고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을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클릭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등급명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시고 보고서 바닥글도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한 줄을 선택해 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위쪽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로 방향키 위쪽을 누르시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로 맞춰 주시고, 아래쪽 선을 적당한 크기로 줄여 주겠습니다. 여기에 범위가 커지면 실제로 보고서 바닥글이 아래가 빈 공간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서 빈 공간을 보기 좋은 크기로 줄여주겠습니다. 전체를 범위 씌워주시고 서식 탭에서 글자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투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전부 범위를 씌워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떨어진 아이도 선택이 됩니다. 이쪽은 전부 금액이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를 클릭하시고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자리수는 0으로 해주겠습니다. 등급명과 합계가 떨어져 있으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서식에서 오른쪽 정렬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그리고 페이지 설정 위쪽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위쪽 여백을 60을 줬을 때 위아래 간격이 크면 아래쪽에 한 페이지가 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아래 경계선을 크기를 줄여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파일 인쇄 미리보기에서 어떤 때 그런 일이 자주 생기냐면 본문이 가장 많은 크기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크기를 이렇게 간격을 많이 벌려 주시면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이렇게 둘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시고 본문의 여백이 가장 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본문의 크기를 의미 없이 크게 잡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옆으로 가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서 선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Shift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선이 그어집니다. 오른쪽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V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서 아래로 선택해주시고 선 두개가 선택이 됐죠. 컨트롤 C 등급명 바닥글을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선택해주시고 방향키를 위로 옮겨서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위아래 크기는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을 한 개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청구 금액이 선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해서 값들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하셔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초과 시간의 끝이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닫기 하시고 초과 시간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방향키 왼쪽을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용 시간도 마찬가지로 옮겨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단체 합계가 초과 시간과 사용시간 사이에 와야되기 때문에 위치를 좀 옮겨 주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방향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총평균의 위치도 등급 및 학계와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기본 요금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기본 요금 아래를 선택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시면 선들이 선택되기 때문에 클릭 기본 요금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기본 요금을 클릭하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줄여 주시고 사용 시간을 선택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벌려 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해보시면 초과 시간과 사용 시간 사이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잘 끝났기 때문에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얘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를 종료해 주시면 바탕 화면에 비번호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엑세스 파일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